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대구 외관에 있는 아이리스 골프클럽이라는 곳에 와있는데요. 여기가 파스리장인데 근처에 정규홀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클럽하우스부터 되게 다좀 고급스럽고 나름 정규홀처럼 좀 그렇게 꾸며놓은 파스리장이라고 해요. 여긴 과연 어떨지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진짜 좋아보이는데? 완전 고급스러워요 <목소리도> 여기 이렇게 한번백도 있어 9월 라운딩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무료래요. 여기는 파팅장 퍼팅장 그린은 되게 좋다. 일본 홀 84m. 여기는 진짜 괜찮다. 좀. 티박스 매트 크고요. 완전 내리막경사에 저 앞에 그린이 보여요. 많이 잘돼있던 1번방울은 상당히 넓고요 내리막경이 다 심하고 어... 그린앞에 벙커가 있어요 84m인데 조금 크게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퍼팅 연습장이 따로 있어요 그린걸 엄청 잘돼있어 저는 살짝 크게 잡았더니 올라갔네요 그림도 잘 받아주는 것 같은데? 확실히 대구라서 좀 따뜻해서 그런 것 같아 1번을 내려왔으니까 2번으로 올라가야죠 어, 근데 여기 크다 이번 홀은 1 0 0 m 터 넘는 것 같아 보시다시피 파살려 있는 곳이 상당히 넓어요 2 살... 이번 홀도 그린 앞에 벙커 있다 근데 언덕이 좀 높아요 여기는 오르막 경사가 좀 심하기 때문에 을 크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상태에 완전 괜찮다 겨울인데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는 길목을 되게 잘 해놓으셨어요 협소장에 규모도 있고 확실히, 정겨울 근처에 있어서 그런가 되게 잘해 놓으셨다. 이렇게 음료수를 먹는 것도 있습니다. 3번 홀은 92m. 어, 92m고, 여기도 내리막 경사가 좀 있어요. 그린 뒤로 공간이 별로 없어서 너무 커도 안 좋을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스팍스 앞쪽은 디봇이 좀 있어요. 근데 어, 그린 근처는 세어웨이는 좀긴 거리의 세어웨이는 되게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잘돼 있어. 이렇게 보시면 규모가 꽤 되죠. 연습장은 조그만데 규모가 확실히 큰것 같아. 4번홀은 그린 뒤랑 그냥 몇 프로 그렇게 공간이 많지 않아요. 특히나 뒤는 더 없어서 저렇게 망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샷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3번을 그리는 1, 2번보다는 좀 덜하다. 조금 관리가 덜 됐어. 104m네 4번 104m에요 오 여기는 확실히 멀어 보이네 어 티박스 앞쪽만 살짝 좀 좁아요 카트길처럼 이렇게 좁고 그리고 그린으로 가면 여기서 앞에 티박스 앞에서 한 40m 그 정도만 좁고 그 뒤로는 거의 평지성으로 오르막 경사만 좀 있어요 핀 앞에 펑크 하나 또 보이네요 여기는 이 매트는 깔끔한데 여기 발디디디는 발판 있죠? 이게 조금 울퉁불퉁해서 스탠스 쓰기가 조금 나빠 그런 손질이 이렇게 왔어 어... 팁박스 앞쪽은 조금 겨울이라서 그런지 조금 지저분해요 근데 페어웨이는 겨울에 가본데 중주야 그래도 <웃음> 괜찮은 것 같은데 페어웨이 넓죠? 4번을 그리는 뭐지? 4번을 그리는 뭐죠? <웃음> 물 웅덩이가 있어 여기는 파팅은 못하겠다 4번을 그리는 다져져있어 오 1, 2, 3번을 보고 나 아, 되게 병사가 다이나믹하겠다 했는데 물론 완전 평지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힘든 경사가 아니네 5번 홀은 벙커 연습하는 홀이에요 음, 이렇게 벙커가 하나 둘 이렇게 있고 아, 앞에 이렇게 그린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 벙커는 경사가 좀 심해서 탈출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그린이 젖어 있듯이 아 뭐라 좀 젖어 있어요 그래서 벙커에서 하기가 조금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5번 홀 그린도 살짝 젖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좋은 컨디션은 아니에요 6번 홀은 72m 그리고 홀은 어, 여기 서본 중에 가장 평지성 내리막 오르막이 적절히 섞여있는데요 아주 완만한 경사입니다 앞에 우물같이 생긴 해저드가 있어요 아마 분수인 것 같아 어 그리고 거리는 72m예요 여기 그래도 공간이 넓어서 그렇게 크게 타고 자고 위험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물망도 다 이렇게 홀마다 다 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 보시는 게 연습장인데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근데 클럽하우스는 진짜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고 이렇게 보시면 분수장 약간 그러니까 해자드 같아. 분수가 깨졌나? 아무튼 여기는 해자드입니다 6번홀은 거리가 그래서 짧으면 별로 좋지 않아. 어, 6번홀 그리는 젖어있진 않은데, 어, 조금 그린이 썼어요, 수수. 썼어로예래 관리가 안 돼요. 7번홀은 여기 뒤에 79m로 써있는데, 어, 티박스를 막아놓은 거 보니까 어, 공사 중인 것 같고, 앞으로 좀당기는것 같아요. 여기가, m c 7분인것 같은데. 계속 물을 뿌리면서 관리를 하시네요. 어, 여기는 관리가 좀 되어 있는 홀도 있는데,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금 땅이 잔디가 거의 없는 그런 홀도 있어요. 그래서, 어프로치 연습하기도 조금 애매해.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린에 이렇게 계속 다 물을 끓이시고 계셔서 그린도 다 젖어 있어. 자, 8번 홀도 102m네. 8번 홀도 1 0 2 m 예요 102m고 여기는 살짝 다른 홀에 비해서 좀 좁아요. 좁고 오르막 그림서 살짝 있고 그린 우측으로 벙커가 하나 보이네요. 어, 여기 연습장 되게 조그만 사야 사섭이 4,5개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벙커가 앉아져 있네 8번 홀은 벙커가 앉아져 있어 그래서 8번 홀 그린은 벙커랑 그린 다 앉아졌어 8번 홀 그린 괜찮아 골프장 전경 너무 예뻐 여기 이파스리장 옆으로 막통강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옆에가 다 강이야 마지막 9번으는요 65m예요 65m로 아, 그린은 바로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어, 봤을 때 65m 절대 안 돼요 50m 55m? 9번 홀도 길이랑 같이 있어서 딱히 뭐 어려운 건 없고요 거리만 잘 맞추면 될것 같아요 어, 실제로 쳐보니까 60m 되는 것 같아요 <웃음> 마지막 번홀 그린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그린이 되게 넓어 돌아보니까 여기 지금 겨울이어서 그런지 그 잔디하고 그린 관리가 조금 덜돼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어, 규모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진짜 파스리장이지만 그래도 나름 관리를 잘 해놓은 그런 파스리장 같아요 잔디랑 그린은 좀 아쉬운데 그래도 페어웨이나 어, 규모라던가 거리 좀 다양한 거랑 그리고 좀 다이나믹한 경사가 좀 있다는 거 그런 건좀 괜찮은 것 같아 여기는 1인당 요금은 18,000원이고요 어 주말에는 인플레이가 안 되고 평일에는 상황에 따라서 인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2023년 히메지 몬자 실버라도 슈퍼 샷건 웨지예요. <웃음> 이름 되게 길죠? 어이 웨지는 단조 웨지인데요. 단조 외지 하면 왠지 프로들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외지로 우리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외지는 아마추어들도 쉽게 백스팬을 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그런 외지라고 합니다. 장인들이 100% 수작업으로 만든 그런 외지고요 히메지 먼저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되게 생소했는데요. 히메지란 뜻은 일본의 그 골프의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래요. 그리고 몬자는 어, 이탈리아의 페라리의 도시를 몬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서양의 만남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어, 믿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과 어,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음, 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이제 웨지를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어, 클럽 이 헤드페이스를 보시면 뭔가 우리가 좀 흔히 사용하는 웨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긴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블랙 다이아몬드 페이스 설계라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 블랙 다이아몬드 페이스 설계는 옛날에 왜 우리 견고한 그 이집트 건축 양식 아시죠? 그 피라미드 구조로 어 페이스 면이 어, 우리가 공을 쳤을 때, 그 타격할 때 전달되는 그 힘을 더 강력하게 적용이 되도록 설계가 된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헤드페이스 면이 좀 독특하게 이런 블랙다이아몬드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고순도 단조 엣지로 기가 막힌 타감과 강력한 스피드량 그리고 정확성을 또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헤드페이스가 좀 독특한 이유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블랙다이아몬드 설계 방식도 있고 어, 또 다른 한 가지는 초정밀 가공 기술을 사용하여서 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정밀 가공 기술은 이 기술을 통해서 원래 이백스핀 같은 경우는 단조 엣지도 그렇고 다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백스핀을 구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기술들을 아마추어도 좀 손쉽게 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된, 그렇게 가공이 된 그런 엣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립 부분이 벨벳 그립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잡았을 때 음, 이 잡는 그립감도 좋고 되게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그립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웨지면 가격이 비싸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도 상당히 어, 가성비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 좋은 웨지로 버디를 많이 잡을 예정입니다 <웃음> 그럼 여러분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